귀로 듣는 3D 프린터 출력물 레벨링이 잘 되었을 때 가장 얇게 출력하는 출력물 엔더3 네오 탄소 유리 배드 금색 실크 필라멘트 엔더투 프로, 텍스처 PEI 베드, 보라색, 실크, 필라멘트 엔더투 프로, 자석 배드, 빨간색, 파란색, 매직, 필라멘트. Thank <sighs> you.